오늘은 입춘문을 써볼 거예요. 2021년 입춘은 2월 3일입니다. 24절기 중첫 번째 절기죠. 이것은 가장 오래된 서체인 갑골문인데요. 설립, 사람이 땅에 서 있는 형상이죠. 오래될수록 원초적인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봄춘자는 대지 위에 초목이 솟아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큰 대는 사람 대라고도 하죠. 본디 사람의 형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번째 자는 입춘대길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 글자인데요. 길알 길이죠. 3000년 전의 형상은 상향하는 화살표 밑에 웃는 입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선비사 밑에 입구자로 변화되었지만 밝게 웃으며 상승하는 에너지가 담겨있죠. 입춘 대길이 음이라면, 배필인 양은 건양 다경입니다. 세울 건자를 먼저 볼까요? 붓을 손가락으로 쥐고 있는 모습, 붓 필자에 이 나머지는 천천히 움직이며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 볏 양. 이것은 날 일자, 즉 태양이고, 그 안에 점은 삼조고, 금까마기를 상징해요. 이 글자는 태양빛이 내리쬐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경입니다. 마늘다 자는 저녁석이 두개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몇밤 자면서 푼가? 라고 하듯이 저녁석은 하루를 뜻하니 마늘다 자는 많은 날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은 경사경 자입니다. 이것은 사슴의 상향인데요. 유목 이전 수렵민족이었던 우리에게 사슴이란 풍요의 상징이었죠. 경사나 제사에 사슴이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슴의 눈과 뿔, 네 개의 다리와 꼬리가 보이시나요? 갑골문 이후 진나라 시대엔 전서가 유행했죠. 이번엔 전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갑골문에서 형상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으니 이제 입춘문에 담긴 속뜻을 해석해 드릴게요. 입춘대길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봄을 맞이하는 거라면 맞이할 영자를 써서 영춘이라 할 만한데 왜 설립자를 써서 입춘이라고 했을까요? 입춘문에서의 봄은 저절로 와서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봄을 부르고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춘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대길도 마찬가지겠죠 신이시여 제발 대길 좀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대길을 선택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입춘대길은 내 안과 밖에서 봄을 선언하고 크게 기뻐할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건양 또한 입춘의 운을 맞춘 것인데요. 봄을 선택했듯이 태양같은 밝음과 번영을 우리가 직접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밝은 비전을 세우고 언제나 그 비전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지를 표하는 현 것이죠. 입춘문을 쓰는 일 자체가 붓을 움직여 건양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건양이라는 원인을 세우게 되면 다가오게 될 결과는 다경입니다. 다경은 많은 날의 기쁜 일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통 입춘문을 현관문 밖에 붙입니다. 입춘을 기해 입춘문을 붙이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봄을 초대하는 의식입니다. 그 봄은 단지 온도의 따스함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 계획의 시작, 세워두었던 비전의 싹을 키우자는 의미인 것이죠. 내 삶의 범날을 부르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이번 컨텐츠에서는 총 6가지 서체로 입춘문을 쓰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약 3000년 전 상나라 시대의 갑골문 1500년 전 주나라, 진나라 시대의 전서 그리고 한나라 시대의 예서 당나라 이후 해서 행서 초서입니다 서예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기회에 입추문을 꼭 써서 붙여보시길 권하고요 붓을 잡아보진 않으셨지만 입추문을 꼭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진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시는 채와 메일 주소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사진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 인수해서 붙여보셔도 좋겠죠 2월 3일 수요일 23시 59분에 입주는 시작됩니다. 아, 그 전에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올해가 봄날로 물들고 가시는 길마다 꽃길이 되길 바랍니다.